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13기 인턴입니다 이번엔 지난 영상에서 요청이 가장 많았던 그린블루와 한국어교실 활동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활동 현장을 찾아가 보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여기 어디서 그린블루 촬영을 하지 않았나? 이쯤인것 같은데? 왜 소리 들리는데? 어! 아! 그린블루 촬영 중이시네요 아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저희 그린블루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바로 기습질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나에게 그린블루라 다섯 글자로 음, 저는 최강팀워크 최강팀워크 네. 오 다섯 글자로 음, 성장의 발파 어, 성장의 발파 <웃음> 같은 질문이 있을 줄 아셨죠? 나에게 그린블루 장점 한 가지 어,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서 편하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 또 하나의 장점은? 한국 문화랑 언어를 알리는 활동이라 저희도 더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아네 <웃음> 완벽하네 역시 그린 블루 인다 네 그럼 우리 마무리로 인사해 주는 걸로 끝낼까요? <웃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한번 흩어져서 인터뷰 해볼까요? 네 네. 도 <웃음> 아 i felt that this was a good place to start my career in learning and the teachers here have been very friendly i found about this class on the internet on facebook i read many comments and reviews and got eager and interested in the class that's why i joined this class to learn um the strongest point is getting to work with other people and also that they meet you at your level and bring you up To speed and to better understand the Korean around you. Um, I think that there's a chance that you can meet other international people, and that's really exciting. To meet, learn, fun, gain, and happiness. Uh, For me, I think, Kinyang. Uh, <laughs> my favorite Korean word so far is Kyrande. <laughs> means but or however or by the way and I really like the way it rolls off the tongue my favorite korean word is 안녕하세요 which is a most used word yet simple but more important to express and to greet people